아이씨, 깜짝이야. 제가 방금 여기 주인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아, 여기를 제가 살짝살짝 정리를 하면서 집을 사용해도 된다고 허락을 받았어요. 아, 주인분이 너무 좋으신 분이어가지고 여기 옆에 이 집까지는 일단은 들어가도 된다고 하셨는데 뭐, 뭐 전기라든가 뭐 수도 이런 거는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필요한 게 사실 그런 부분은 아니라서 그냥 이용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거든요 와 개꿀이다 여기에서 어? 아, 좀 재미를 보면서 놀수 있을 것 같은 생각에 졸라 흐뭇합니다 아 우리 옛날에 이런 집 살았었는데 제가 어, 84년생인데 어, 90 1년 91년에 초등학교 1학년이 되기 전에 이런집에 살았었어요 이런집에 살았었는데 어,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뭐잘살지 뭐 못하고 지금도 물론 뭐 굉장히 잘살고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냥 지금은 이제 계속 아파트에 살면서 이런 향수에 가끔 젖어보고 제가 가끔 예전에 살고, 살던 고살 집을 가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살던 그집 근처도 가보긴 했는데 솔직히 정확한 주소는 몰라요 그래서 그냥 이런 집, 이런 곳을 한번 와보고 싶다는 생각은 많이 들었는데 아이 주인분이 너무 좋으신 분이어가지고 일단은 이용을 하라고 허락을 받았어요 허락을 받은 자체가 너무 좋고 어, 여기서 안전하게 놀면서 좀 바베큐도 해먹고 이렇게 하면 은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와이 마당 있는 집을 누릴 수 있는 이 대단한 하, 가슴이 벅차오르네요 완전 저희 바로 이 근처 바로 저 MG세마을금고 뒤편에 보이는 아파트가 우리 30년 된 아파트인데 거기서 지금 직선거리로 한 150m? 그 정도 되는 이런 곳에 제 새로운 아지트가 생겼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오늘부터 아지트 꾸미기 <웃음> 들어갑니다 여기 아마 화장실인 것 같은데 아 이거 못으로 막아놨다 그냥 뚫어가지고 쓰면 될것 같고 아 여기도 막아놓으셨네 여기도 막아놓으셨지만 제가 사용을 하는 데는 이제 앞으로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다 막아 놓으셨고 오, 고양이가 집을 막 들락날락하네 알아서 네, 아무튼 주인분께서 들어가도 된다고 하셨으니까 아갸꿀이네요 말랑한 거 밟아서 쥐 밟은 줄 알았다 와, 아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다 어, 집 근처에 이렇게 단독주택이 하나 놀고 있는게 있는데 어, 주인분이 얼마전에 이 바닥을 풀을깎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 놀이터가 없을까 고민을 하면서 돌아다니던 와중에 집주인분으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았어요 일단은 이쪽 이쪽 사랑방 같은 요 옛날집 이쪽을 허락받았고 이쪽 가운데 있는 집은 지금 관리가 안되고 있지만 일단은 어 이번 달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이후에 어 아저씨가 연락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전기, 수도, 가스 이런 거는 안 되지만 사실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리고 만약에 전기를 제가 사용한다 치면 뭐 배터리를 연결해서 쓸 수도 있는 거고 한번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 차량을 갖다 놓고 써도 되는 거니까 여기서 어, 저희 가족들이나 친구들 불러서 바베큐 해먹고 이런 것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이거 마치 집산 느낌이다 <웃음> 오늘 아주 만족스러운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제 여기 바닥 제가 천천히 청소하고 꾸미면서 한번 재미있는 아지트를 꾸며보겠습니다 내기내기가 짱이네. 내기 저런게 필요할 것 같다. 내기하고 낫. 나... 내기 택포 6,500원. 왜 이렇게 싸? 낫이 하나 있으면 좋겠지. 낫이 1,500원밖에 안하네. 와. 진짜 싸네. 삽. 삽이 하나 있어야지. 막삽 5,000원 뭐가 좋을까 각삽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스텐삽도 있고 와, 비싸 이거 해야지 오, 그냥 아주 흐뭇한데? 바베큐 <웃음> 그릴도 있네 오, 없는게 없어 여기 너무 재밌겠다 너무 재밌겠다 우리 집이야 이제 우리 집 우리 세컨집 일단 결제를 빨리 해서 빨리 빨리 올수 있게 주문하게 아, 결제 완료 아 재밌겠다 요즘 할거 없어서 심심했는데 한 나접시 가서 거기 정리하고 놀고 그러는 재밌겠다. 아씨, 너무 재밌겠는데. 그래서 도끼질도 하고 나무도 깎고, 그럼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아씨, 아, 기대된다. 시간 남는 때마다 가서 작업을 해서 집을 깔끔하게 만들어야겠습니다.